이말 자체가, 핵이 있다는 걸까, 없다는 걸까? 없다는. 건 어, 핵이 없다는 거야. 아, 그럼 진핵은 핵이 있는 거예요? 어, 맞어맞어맞어 그럼 바이러스는, 응. 핵상이 있는 거면, 맞습니까? 그건, 그건 좀 다른가요? 아, 그럼, 어, 궁금하니까 그거 먼저 정리하고 갈까, 그러면? 네. 좋아, 좋아요. 야, 이거만 정리하면 돼. 딱, 또, 또, 또, 그래프, 벤자연 그럼 그려볼게. 아씨 <웃음> 벤자연 그림 그 왜냐면, 여기서 솔직히, 주,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가 지금, 지혜님 네. 물어본 여기거든. 아직 키포인트 잘 물어봤어. <웃음> 여기를, 네. 여기를 세균. 바이러스라고 해보자. 네. 그러면 공통점이 더 헷갈리니까, 한번 공통점 먼저 정리해볼게. 여기 공통점이잖아. 규집합여기 생각나는 거뭐 있니? 어 전염될 수 있다 뭔가 전염될 수 있다 어 어.. 음.. 쉽게 음, 말하면 다른 거아 전염될 수 있다 맞지 아 그렇지 그래, 왜냐면 어 이런 이런. 그렇지 전염될 수 있다고 맞아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병원체들은 병원체들은 다 비감염성이 아니라 가면서 그렇지 그것도 아주 큰 카테고리에서 맞는 거지